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좋은 일은 또 시끄럽게 다 함께 나눠야 즐겁잖아요? 축하 감사합니다. 건프로와 같이 오늘도 흥놀이 가실까요? 센스 만땅 남편 고마워.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건프로. 다 함께 보시죠. 건프로가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서 협찬받고 있는 화분이에요 오늘 또 이쁜 다육이 좀 심어볼게요 샤넬 뮤즈 어느 장인이 아주 많이 찍어낸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 샤넬 뮤즈 심어봤어요 크게 보시고요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남촌 농산물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생활하신 우리 언니 오빠분들 오늘의 다육이 농장, 조아 다육농장 다함께 퍼시죠 하트 로즈 8,000원 하트 로즈 8,000원 피오나 (4000원) 피오나 (4000원) 하일리 (8000원) 핑크스팟 (2도) (10000원) 핑크스팟 얼굴 하나짜리는 (8000원) 핑크스팟 (2도) (1000원) 10 파니아 노브라 노브라 창 8,000 원 레드 벨벳 만원 레드 벨벳 만원 황홀 한 연꽃 7,000 원 황홀 한 연꽃 7,000 원 프랭크 2 만원 프랭크 2 만원 5 0령옥5 0령옥 6,000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죠? 5 0령옥 6,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멕시코로즈 5,000원, 멕시코로즈 5,000원이요? 멕시코로즈 화분에 분갈이 된 아이 찍어왔어요 보고 계신 영상은 조아다육 영상입니다 멕시코로즈 5,000원 멕시코로즈 5,000원 핑크루틴 10,000원 카이로스 12,000원 골든벨, 골든벨 10,000원 12,000원 홍시 트럼펫핑키 만 원, 트럼펫핑키 만 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아주 재밌게, 즐겁게 다육생활하세요. 아주 비싼 한 몸값 했던 다육이 파케피덤. 플로리디티 8천 원, 플로리디티 8천 원. 진작부터 추천해드렸잖아요. 아주 예쁘게 물드는 플로리디티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 다시 2번지 조아다유 아마 빌레 6천원, 아마 빌레 6천원 스페인 마리아 10000원, 스페인 마리아 10000원, 10000원 오렌지 립스틱, 만원 궁전 15,000원 다육이 이름이 궁전 15,000원이요. 아메스트로 2만원, 아메스트로 2만원, 레티지아 철화 1만원, 레티지아 철화 1만원. 에보니 15,000원 에보니 어때요? <웃음> 에보니 너무 귀엽죠? 에보니 15,000원 콜로라타 10,000원 원종 콜로라타 10,000원 로사핑크 8,000원 로사핑크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펄 그레이 철화 3만 0천원펄 그레이 철화 3만 0천원이요 연지곤지 연지곤지 3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일렉트라 2만 0천원이요 일렉트라 2만 0천원 그 색감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카리스마 있죠 일렉트라 이쯤에서 검프로 다육이 쓰담쓰담 쓰담 좋아요 나봉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블랙마리아 24,000원 헬리아 헬리아 대품 5만원 헬리아 5만원 3만원 은생 5만원 택배 가능한 조화다육 샤넬뮤즈 2만0천원 샤넬뮤즈 2만0천원 사과마리아 25만원 사과마리아 25만원 무슨 조명판 된 것처럼 색감이 너무 이뻐요. 사과 마리아 25만 원. 아가보이데스 8천 원. 아가보이데스 8천 원. 연꽃 5천 원. 황홀한 연꽃 5천 원. 원더풀 철화 3만원 원더풀 철화 3만원 2만원 당인금 인생은 아모르처럼 아모르 12,000원 15,000원 아모르 군생 권프로 다육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멕시코 자이언트 만원 새벽별 만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조아다육 영상이에요. 건프로의 다육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구독해주시면 매일매일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즐겁게 다육 생활하시고요. 건프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전국의 우리 쿵 하면 짝 하는 쿵짝 언니들, 오빠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두 함께 다같이 즐겁게 다육생활 하기로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건프로 응원해주시는 우리 많은 여러분들 매일 힘차게 여러분들의 댓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